h e l l o 앉아, 공이 앉아, 앉아. 자, 엄마 이거 봐봐라. 그래, 엄마가 봐봐라. 그 숨겼다. 엄마가 숨겼어. 공이 잘 봐라. 어디로 가는야 앉아, 공이 앉아, 앉아. 자, 앉아. <웃음> 공 찾아봐. 공 찾아봐. 오, 나나나나. 하하하하하하. <웃음> Hahaha <laughs> 哈哈哈哈哈哈哈 <laughs> <laughs> <laughs> Oh ho ho!